자 아, 이렇게 게이트 번호도 중요한데 어 일단 도주 네 1번 박신네 자리를 잘 잡고 있고요 어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출전을 하겠습니다 자 단거리기 때문에 순식간에 끝나거든요 자, 여러분 응원에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리고 또 1번 인기도 누구일지도 궁금하고요 1200m 순식간입니다 맞아요 어, 이게 진짜 너무 잘가요 제가 사실 끝나면로 네. 지금 계속 집중하게 되네요. 벌써부터 맞습니다. 이 경장은 사실 어, 몇안 되는 단거리 지원이나 많은 분들이 폐스 채우려고 해본 경험 있을 거예요. 박신 박신 히박박어어실히 확실히 확실히 확실히 확실히 확실히 확실히 이실히 확실히 확실히 확실히 확실히 확실히 확실히 확실히 확 여 여덟 명의 엉덩을가 잘게 출전합니다. 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제 페이스 메이커도 두 단의 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고요. 아 우리 히스터 킹일로는 아직은 17차으로 조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어, 서, 선도 잡았다 어느새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선도에는 박신 박신 그리고 아르젠 수제젠좀달려갑니다 거기서 터지면서 오, 준비 중에 있는데 뒤에서 타렌장이생 명이 달랐고요. 오, 뭐야 광재이신이 급박 드라이버 선 잡았습니다. 어에어그루고에어그루고 이고 올라옵니다. 에어고르 하지만 오, 오, 오. 박신이 그대로 경기를 장으로 역시 단거리는 박신이다. 오. 다시 한번 증명이 됐습니다. 마판이 지금 너무 많리 지나가가지고. 대단한 음악 <웃음> 모습이 나는데 역시 단거리는 누가 말도 박신이네요. 오,